안녕하세요 오라신다에 예, 오라이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세달 했나요 네달네달 응. 정도네 세네달세달 응, 그 정도. 어떤 영상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영상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응. 나다 마음에 드는데 나 근데 그 뭐야 지금 계시는 응. 어그 여사님 영부인 응. 어그 영상이 괜찮은 것 같아 <웃음> 어, 욕을 듣던 말들 그냥 영상 은 마음에 들어 송이 시원 내가 봐도 송이 시원해 그니까 그, 응. <웃음> 끊겨 가지고. 아? 마이크. 괜찮아? 네. 마이크가 또끊겨또 이상한 사람 가지고 왔어? <웃음> 마이크 끊겼어요, 잠깐. 아, 싸한데. 이거 이건... 아니, 이상하게 또 마이크가 고장 났죠? 네 <웃음> 중간에 뚝 끊. 아, 싸한데. 이런 어, 데, 이거 대자뷰 같은데 이거 사 어디서 본것 같은데? <웃음> 내가. 저무이상한아야 어. <웃음> 선생님 그 안으로 안으로 거꾸로. 안으로. 네네. 그냥 마이크 가져. 회전 나와다. 음말 그렇게요. 네. 비디상 좀. 네. 싸한데 됐죠? 네. 음. <웃음> <비싸>. <웃음> 아 <웃음> 싸한지 한번 봐주세요. 이, 이 분이 최근에.. 진짜.. 잘해라. 이 분이 최근에.. 아 제가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분에, 이 분이 최근에 좀.. 음, 어떤 좀 직책에 좀.. 그게 됐어요. 직책에 좀.. 아 흘러... 근데 나직구넘어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게 마이크가 끊겨서 마이크를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상 또 무슨 힘 가져온 것 같은데 <웃음> 네. 그때도 그랬는데 이상하네, 한번 불러봐 봐요 네. 그래서 이 직책을 잘 응.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응. 봐주세요 직책 찢자가가 뭐이지? 나 무석이 있는데. 아, 그런 거? 음. 응. 잠깐만. 한번봐 볼게요. 네. 어. 아. 되게 파도를 잘탄것 같아. 파도를 잘 탔다. 어, 우리 동자가 파도 타기를 잘했다. 이 소리가 나와. 어. 어. 파도 타기가 뭐죠? 파도를, 만약에, 봐봐, 삼촌, 만약에 바닷가에 파도가 치잖아,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 파도에 빠지고 호우적거릴 건데, 그 전에 쇼핑을 배우거나, 맥부츠를 배운 사람들은 파도를 타면 즐길 수가 있어. 음. 그래서 흐름을 잘 탔다? 이 소리가 나와. 아, 흐름을 음. 잘 탔다? 음.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드린 거 있었잖아요. 뭔가 직책에 뭘 맡으면 음. 잘 할까요? 잘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시키는 것만 잘하는? 아바타 같은 그런? 요즘 AI 세대에 조금 누가 로봇 근처에 있는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올해는 어때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운이 되게 좋아, 이 사람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조금 할 말, 안할말 가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할 말, 안할 말. 그러면 뭐 성격적인 면도 좀 뭔가 좀 올바른 사람인가요? 응, 올바르다. 좀 장단점이 있는 그런 음. 사람이다. 그뭐 있잖아. 옛날에 왕이 있으면은 왕 옆에 간신이 있고 오. 충신이 있잖아. 오. 근데 간신은 뭐 이렇게 팔랑기처럼 뭐이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충신은 왕한테 맞는 소리도 할줄 아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줄 아는. 좀 그런 게 음. 조금 들었어. 어. 이런 직책을 수행하는데, 응. 뭐,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뭐, 5년, 뭐, 렇게쭉할 수도 있는 건데, 응. 위기는 없을까요? 어, 위기는 지금 올해는 없을 것 같아. 아, 어, 왜냐하면 네. 이 사람 운기가 지금 막혀있던 운기가 조금 뻥 뚫어, 뻥 뚫린 느낌이고, 음. 조금 이거 결을 잘 타는, 어, 음. 좀 그런 게 조금 있다. 어. 주변인들은 좀 어때요? 주변인들은 조금 시끄러운데 이 사람은 좀 꿋꿋한 그런게 들어 있어 음.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음. 아무리 옆에서 씹으려 봐라 내가 까딱하나? 이런게 조금 들었고 <웃음> 네. 어좀 호불호를 잘 초이스하는 사람, 초이스 하는 어, 사람이야 어, 근데 자꾸 십자가가 보여 이 집안에 종교가 두 개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기독교에 좀 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손님들도 오면 네. 본인의 십자가보다 만자가 네. 맞아요라든지. 네. 어, 아니면은 여기 뭐 조상 중에 어떤 분을 숭배했던 신앙했던 그런 게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네. 사람이 있거든. 네. 딱 그런 결의 사람이야. 오 어. 어 근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응. 이분이 뭐 어디. 교회 장로를 맡고 있대요. 음... 아, 그래서 그런 게, 아, 그러면 선생님은 딱그 사주만 드려도 이, 이, 사람이 뭐 종교나 뭐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거죠? 그게 거잖아요. 크게 작용을 할 때는, 네네. 만약에 역학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느낌이 클 때는 네. 이렇게 팍 주셔. 왜냐하면 제자들도 뭐 할머니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할머니가 기회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뭘 좋아하고 이런, 이런 게 아니야. 음. 뭘 줬을 때 제자가 영감을 띄어서 통신을 해서 뱉는 거지. 그랬을 때거기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은 그쪽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 어, 신기하네요. 근데 그래? 저는 이 종교를 맞치는게되중요니 왜냐하면 교인들도 거. 많이 와. 오, 어, 그래서 그래요. 아, 아진짜 어, 믿는 거는 종교는 자유야. 음.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가슴 팍에서 십자가가 비친다든지 네네네. 하여튼 뭔가가 예수 형상이 보인다든지 그런게 조금 있어. 그러면 아무튼 응. 걱정이 없네요. 이분은 뭐.. 어 아우. 지금은 뭐.. 나 그냥 내 점사 보는데 할게 네네. 땡 잡았다? 아... 어뭐 만났다? 물 만났다? 땡 잡았다? 정말.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잘.. 지고 가면은 괜찮다. 근데 내년에 올해는 없지만 2023년에 고비, 구설, 관제 요런게 조금 들었다. 구설이 관제로 바뀌는 고런게 있으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정직한게 있어. 자기 고집이 아까우고 그렇기 때문에 구설 타서 관제까지 송사가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는 어어.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서 나쁜 걸 찔렀을 때도 거기에 조금 물들지 않아. 근데 대신에 시키는 거는 잘해. 아 그렇구나. 어, 어. 막 이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샤바샤바. 어, 어. 어. 그게 네. 좀 재빨라. 위치가 아, 빨라. 오, 어.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분. 정치인이에요. 내가 그래 그때랑 똑같아. 어디서 본것 같아니까 이 장면을 진짜 짜증나. 아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정치인만 가져오면 마이크도 왜 꺼지는 거 건데? 아 몰라 나도. 그러니까 내가 어, 그 댓글에 뭐 짜고 친이 문자도 왔어. PD랑 짜고 뭐돈 벌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 정치인만 가져오면은 마이크가. 그래서 어, 뭐, 이런... 이렇게 뭐야 마스크 그때도 그랬는것 같아. 음... 그 내가 언급했던 그 영상 그때 찍을 때도 그랬어 오디오 꺼져서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어... 알려주시는 것 같아 이분이 어. 누구냐면 국민의힘 강대표 이번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이에요 김기현? 누군지도 몰라 저 저도 몰라요. 저저도 저도,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진짜 점사 네. 영상 찍으면서 정치를 조금 네네네. 접한 면이 있는데 조금 진짜 모르겠어요. 임기를 인기4 임기 년인 건 아시죠? 응. 4 년인 건 아시죠? 응. 예. 잘 맞출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어. 마무리 쪽이 시끄럽게라도 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조심해야 될점어 조심해야 될 점은 특히 없을 것 같고 2020 4년, 내년에 조금 이제 구설, 관제가 따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대처를 잘해. 아, 어 그래요?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야. 어, 어디 붙을 줄 알고 솔직히 나쁜 말로 하면 은어 조금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박쥐같은 성향이다 할 수가 있는데 <웃음> 본인의 생은 본인이 사는 거야. 그지 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접하고 했던 사람이다. 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뭐, 아바타가 뭐 어 조심할 거 있겠어? 시키는대로 그 직책에서 그 직무만 잘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그럴 건 없다 내년에만 조금 조심해라 요런 게 조금 들었다 아바타라는 응. 게 이제 윤 대통령을 어뭐 이렇게 조종하는 로봇사 궁합은 어때요 윤 대통령이랑 지금 궁합을 봤을 때윤 대통령이 혹시 어 내, 나이가, 나이가? 응. 왜냐면은 그냥 놓고 보면은 윤대통령한테 잘 맞춰줄 사람이야. 어 근데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조금... 6 0년생이시 60년생? 음, 별로 좋지는 않아. 어. 아 그래요? 어, 눈에 가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어 근데 어차피 뭐 내가 무슨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네. 나사가 꼭 필요하듯이 그런 나사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어.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